예전에 자다가 갑자기 한복에디션을 는데 꽂혀가지고 뒤늦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번에. 당연히 쿨톤 컬러들로. 근데 아쉽게도 그 아이팔레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이 팔레트 말린제비꽃인가? 그거를 품절이었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한 번에 구매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리뷰를 할 거예요. 쿨톤이면 무조건 뽐를 그런 제품들이니까 꼭 봐주세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한복 메이크업을 하려고 딱 컨셉을 정했었는데 한복이 아직 안 왔어요, 배송이.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그나마 약간 한복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옷을 찾아가지고 입어봤는데 <웃음> 한복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뭔가 한국이 아니라 스위스 막 이런 쪽 전통의상 같지만 한복입니다. 그럼 빨리 튜토리얼 보러 가보실까요? 그럼 빨리 이걸 써줘 볼게요. 필름을 제거하고 제가 이거 쓰기 전에 롬앤쿠션 중에서는 제로벨벳쿠션 되게 잘 썼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는 어떨지 제가 제로벨벳쿠션을 또안 쓴지 오래돼서 어떤지 기억이 다른 안 나거든요. 근데 뭔가 커버력도 되게 좋았고 확실히 이게 더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제로벨벳쿠션보다는. 요즘 쿠션들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오 모르겠어요, 점점. 쓰는 것마다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썼던 것 중에서는. 이것도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네요. 뭔가 세미매트? 요즘에 또 마스크에 안 묻어나게 하려고 매트하게 좀 만드는 것 같은데 다들. 보니까 잘안 묻어날 것 같아요 이것도. 음, 뭔가 제로 벨벳보다는 약간 더 가볍게 발리는 스타일? 트러블 자국은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도 어느 정도 커버는 돼서 잘안 보여요. 그렇죠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거 치고는 굉장히 피부 표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여기 드디어 이렇게 밑바닥이 보였어요. 얼른 사러 백화점에 가고 싶은데 밖에 하도 안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저 얼마 전에 아팠을 때도 병원 가기가 너무 싫은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갔거든요. 큰일 났어요.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기빨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달려가세요. 오늘은 쿨톤 에디션이니까 쉐딩도 쿨브라운 컬러. 원래 항상 쓰는 거지만 특별하게 쿨톤인 척. 오늘 메이크업은 내추럴한 듯할거다 하면서 음영도 은근히 꽤 주는 이렇게 아이홀까지 해가지고 음영을 준 다음에 코끝도 잡아주고 이렇게 입술 음영도 잡아줄게요. 제가 한복을 샀는데 아직 배달이 안와서 못 입었잖아요 오늘 나중에 입고 또 한복 메이크업을 할까 이제 이렇게 브이레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턱살 없애기 프로젝트를 맞먹고 해야겠어 제가 자세가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만 고쳐도 이 턱살이 많이 개선될텐데 제가 그래도 카메라 찍으니까 그나, 그나마 어깨를 이렇게 피는 건데 제가 평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개미처럼. 그래서 제 옛날 별명도 할머니였어요. 제가 로맨쇼핑 했던 그때 말린 제비꽃이 품절이었어서 약간 비슷한, 나름 비슷한 거를 찾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통은 좀 고가 제품을 저렴이 버전으로 많이 소개해 주는데 <웃음> 저는 반대로 고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 메이크업은 살짝 고급진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라보라한데 제가 테스트하느냐고 손등에 탁탁 발라본 거 빼고는 처음 쓰거든요. 근데 보면은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은근. 딱 봐도 쿨톤 컬러이기도 하고 그 말린 제비꽃의 특유의 그제빛 보랏빛 약간 그런 느낌이 잘 담겨있어서 이것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사용해봤을 때 사용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블렌딩이 잘 됐거든요. 먼저 이두 컬러를 섞어서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은은한 펄이 있다 보니까 블렌딩이 진짜 잘 돼요. 뭉침이 하나도 없고 괜히 비싼 게아니요와 벌써 보라보라하죠? 언더에도 이렇게 약간 붉고 보랏빛이 나는 섀도우는 눈 밑까지 이렇게 면적이 넓게 바르면 시퍼런, 약간 멍같이 되는 거 알죠? 다음은 이 진한 컬러를 써줄 건데, 이 밑에 약간 잿빛이 도는 컬러랑 섞어서 사용해볼게요. 저는 눈이 조금만 더 이렇게 가까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눈 앞머리 음영을 많이 넣거든요. 그러 자주 넣거든요. 눈 앞이 좀더 가까워 보이거나 강조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눈 뒤에만 음영을 더 주시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서 좋네요. 뭔가 샥샥샥샥 막 발라도 되는. 그런 느낌. 진한 컬러들은 약간 뭉치면서 발리는 섀도우들이 되게 은근 많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손에 그냥 테스트했을 때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거든요. 그냥 어 내가 쿨톤이니까 그냥 무조건 잘 어울리긴 하겠다 하고 그냥 덧썼는데또 이렇게 제대로 쓰니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약간 이런 바세린 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메탈릭한 광이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음영 초보들이 은근 쓰기 좋아요 대신에 조금 과한 광이면 은 사이버 인간이 될수 있다는 점이 얼리시아 글리터 스틱을 살짝 사용해 줄게요 이런 느낌의 펄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보랏빛 잿빛 베이스에 오로라 펄 그리고 아까 이 팔레트에서 요거 제일 밝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딱 봐도 예쁘게 애교살 강조하기 좋은 섀도우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보이시죠 지금? 엄청 은은하게 빛나는 거 보이죠? 지금 롬앤 리뷰하려고 켰지만 요 팔레트 엄청 좋네요.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이제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먼저 아주 얇게 채워줘요. 거의 점막만 채우듯이. 오늘은 눈꼬리도 좀 얇게 그냥 슉뺄 거예요. 맨날 좀 채워줘가지고 삼각형이 되도록 뺐었는데 오늘은 좀 메이크업이 가벼워 보이게 이렇게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도 그냥 오늘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살짝 아치형에 올라가지 않은 눈썹으로 살짝 뭉친다 싶으면은 이걸로 이렇게 풀어주고, 빈 곳을 다다 메꿔줍니다. 뭔가 오랜만에 눈썹이 진해진 느낌. 맨날 연하게 칠했었다가, 이제 뷰러로 속눈썹도 꼼꼼하게 찝어줄게요. 오늘도 입큰 아시안 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되게 깔끔하고 오묘한 컬러로 발리는 마스카라죠. 오늘 속눈썹은 진짜 딱 깔끔하게 뭉치는 거 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분명히 아까 밥을 먹었는데 지금 다시 배가 고파져서 약간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다시. 이 아까 썼던 쉐딩으로 애교살을 좀만더 강조해 줄게요. 눈을 이렇게 살인미소를 지어 게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눈을 더 커보이게 만들어주는 파워 애교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명이요 로맨 블러셔. 요 시스루 멜팅 치크 멜팅 라벤더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또 라벤더 컬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뭔가 그런 우유빛깔 핑크 라벤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라벤더 컬러? 약간 밤 타입처럼 녹아서 이렇게 묻어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발릴지. 저는 되게 발색이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 되게 은은하네요. 약간 뭉칠 걱정은 없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예쁘게 물들어준다. 이건 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했을 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로 사랑스럽다고 말할 때좀 그렇지만 약간 보리 사랑스러운 느낌. 이제 로맨시스로 베일 하이라이터. 이것도 또 좋다고 소문이 나네요. 하나는 조금 아이보리? 노란빛이 도는 컬러랑 요거는 핑크빛이 도는 컬러 이두 가지인데 저는 당연히 핑크 보면 또 굉장한 바세린 광이 느껴져요 애교살이랑 요런 하이라이터에서 딱딱 빛을 켜줄 애 같은데 지금 약간 토록토록토록 이런 소리는 제 토리가 밥 먹는 시간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꽃볼이라야 되나? 여기 부분 하이라이터 할때 굉장히 설레요 여기가 이렇게 빛나면 은 뭔가 기분이 좋아요 아주 예쁘게 하이라이팅이 되죠? 펄감이 조금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큰 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좀 다른 분들이 사용하신 거 보고 살짝 생각보다 조금 과한 느낌인데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과하지는 않네요. 여기 광대 사용하니까 생각보다 조금 빔을 쏟나야 되나? 약간 빔같이 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네요. 확실하게 하이라이팅을 딱 줘요.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 약간 핑크빛이라서 화사해보여요. 이마에 트러블 있는 날 바르면 아주 안 되죠. 또 오늘의 메인 제품 시스루 매트 틴트 연지 보라 이거는 제가 진짜 발라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출시했을 때부터 품절이고 제가 갈 때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그냥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구매했는데 다른 말 필요 없이 빨리 발라볼게요. 일단 채도가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약간 조선시대 바이브로 손가락으로 바를게요. 역시 롬앤틴트는 제가 옛날에 진짜 잘 발랐었는데 제일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블렌딩이 너무 예쁘게 돼요. 가장자리를 연하게 블렌딩 해줬으니까 한번더 안쪽에 발랄게요. 근데 이게 은근 바르고 나니까 되게 쿨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보라야 이랬는데 진짜 보라빛이 돌아요. 신기해. 색깔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난 것 같아요. 진짜 공홈에서 봤던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 화보에 썼던 느낌. 여기 잔머리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오늘 요 요거 만들려고 촬영하기 전에 살짝살짝 잘랐거든요. 근데 살짝 살짝 잘랐거든요. 네 살짝. 살짝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웃음> 금방 기르니까. 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약간 살짝 늦은 롬앤 한복 에디션 뒷북 리뷰지만 저처럼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웃음> 쿨톤인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린제비꽃 아이 팔레트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섀도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또제 영상 보시고 뽐뿌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